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아스피린 복용 등기왕장애 감액 규정, 설명 의무 위반 시 상해 사망 보험금은 전액 지급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9나 200067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데에 상당한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관 조항에 의하여 보험사고 이전 존재한 신체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기여분을 가백하기 위해서는 그 신체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중하게 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투약으로 아스피린 복용 중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출혈 가능성. 신경학적 악화 가능성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임상기록지에 의하면 기저질환, 고지혈증,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인 분 또는 망인의 투약력으로 아스피린 2분의 1까지 복용함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망인이 앓고 있었다는 고지혈증 고혈압의 정도나 망인이 복용한 아스피린의 복용량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망인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흔적을 전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영향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거나 그 상해가 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약관 제17조 제1항의 기왕장애 감액 규정과 같은 내용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으로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위약관조항을 명시설명하였다거나 망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